하스퍼네 돌뉴스 오늘은 1월 19일 공개된 전장 신규 패치 버디 소식입니다 이 버디란 무엇이냐 1월 26일 패치로 추가될 예정인 전장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각 영웅마다 고유 서포트 하수인을 가지게 되며 개인의 모든 전투 활동에 의해 게이지가 차게 되는데요 이 게이지가 절반이 차면 한 마리 다 차면 두 마리 총세 마리를 얻을 수 있고 황금으로 합쳐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공개된 신규 영웅과 버디 정보입니다 첫 번째 신규 영웅은 브루칸 영코스트 영능으로 원소를 선택하며 기선 제압으로 원소의 힘을 불러냅니다 땅 무작위 아군 하수인 4마리에게 죽음의 메아리로 11정령 소환 불은 가장 왼쪽 하수인의 공격력 2배 물은 가장 오른쪽 하수인에게 플러스 3 체력과 도발 번개는 무작위 적 하수인 5명에게 1의 피해를 준다고 하네요 브루칸버디의 능력은 새로운 원소를 불러낼 때마다 그걸 기억하며 사망시 그 원소들을 불러낸다고 합니다. 영능을 기억하고 죽으면 그 영능 효과들이 발동된다는 것 같아요. 황금은 이 영능 원소 효과를 두번 불러낸다고 합니다. 두번째 신규 영웅 드렉타의 영코스트 영능으로 다음 다음 전투 동안 내 하수인 하나에게 내 하수인 중 가장 높은 공격력을 가진 하수인의 공격력을 가지게 한다고 합니다. 버디의 효과는 복수 효과로 내 하수인들에게 공격력 플러스 1을 영구히 부여한다고 합니다. 황금은 공격력 플러스 2를 부여하고요. 세 번째 신규 영웅은 반달레. 영 코스트 영능으로 다음 전투 동안 내 하수인 하나에게 내 하수인 중 가장 높은 생명력을 가진 하수인의 생명력을 가지게 합니다. 버디의 효과는 복수 효과로 내 하수인들에게 생명력 플러스 1을 영구히 부여하며 황금은 생명력 플러스 2 이를 영구히 부여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신규 영웅은 타비쉬 영코스트 영능으로 기선제압이며 대상에게 피해를 1주고 턴이 지날 때마다 강화된다고 합니다 2턴이면 2뎀 10턴이면 1 0뎀일것 같아요 영능의 방향은 선택으로 결정하는데요 왼쪽으로는 가장 왼쪽 하수인 낮게는 체력이 가장 낮은 하수인 높게는 체력이 가장 높은 하수인 오른쪽으로는 가장 오른쪽 하수인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버디의 효과는 영능 사용 후에 피해량만큼 양옆 하수인에게 공채 버프를 준다고 합니다 아마 영국이 부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황금은 피해량의 2배만큼 스탯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 다음은 기존 영웅과 함께하는 버디 정보입니다 먼저 무클라 이 버디의 효과는 바라나가 1,1 버프를 추가로 부여한다고 하네요 황금은 2,2 버프로 두배가 됩니다 미라우스의 버디는 하수인을 살 때마다 같은 선술집 단계의 하수인을 선술집에 추가한다고 합니다 황금이면 무려 하수인 2개 추가 엄청나죠 후크터스크의 버디는 영능 선택지가 3개로 늘어나며 황금이 되면 4개로 늘어난다니다 고 합니다. 이 패치워크의 버디는 내 영웅이 잃은 생명력만큼 하수인에게 생명력 플러스 1을 부여하며 황금은 플러스 2를 부여한다고 합니다. 테스 그레이메인의 버디는 네턴 시작 시 방금 전투한 상대의 고유 하수인 이 버디를 가져오게 되며 황금은 방금 전투한 상대의 고유 하수인 둘을 가져온다고 합니다. 아, 이 버디를 가져오네요. 이 볼진의 버디는 네턴이 끝날 때 버디의 양옆 하수인의 공격력이 버디 공격력과 같아진다고 합니다. 이 황금이 되면 버디의 공격력이 증가하며 효과는 그대로 하네요. 이 패치스의 버디는 전함으로 하수인 하나에게 이번 게임에서 낸 해적의 수만큼 1-1 버프를 보유합니다. 황금은 버프가 2-2로 강화되네요. 다리의 버디는 내가 하수인을 팔 때마다 1-2를 얻으며 황금은 2-2를 얻는다고 합니다. 불안의 버디는 도발 중매 효과로 무작위 전함 하수인을 소환하며 복사본을 내 손패에 추가한다고 합니다. 황금은 전함 하수인 둘소환에 핸드로 복사까지. 아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. 마이에브의 버디 효과는 전함으로 내 다음 영웅 대상이 황금하수인이 되며 한턴 빨리 일어난다고 합니다. 황금은 같은 효과인데 두번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. 여기까지 현재 공개된 전장 버디 관련 정보 알아봤습니다. 지금까지 하스펀의 돌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.